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를 바쳤지 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꾸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예정된 존재만을 위해서 예수님도 행동하셨고 구원 행위를 하셨고 예정된 인간만 구원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애들은요 고, 그런 논리는 요 정말 못된 심법입니다나 천국 가고 그문 닫을 양반들이요. 나 천국 갔으니까 됐다고. 아시겠죠?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쓰시는 그 심보 자체가 천국 못갈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욕먹어야 됩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모든 걸 예비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모든 구원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정된 존재다 하는 거 여러분은 모두 예정된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안 해주고 이 얘기는 빼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예정된 존재야. 이거는 정말 지옥갈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안할 소리예요. <웃음> 하나님은요. 한 마리 양이라도 다 구해야 되고 마지막 어렵게 구한 한 마리 양의 그 구원을 더 기뻐할 분이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인간들끼리 모여서 그 구해진 양들끼리 솔직히 우리가 예정됐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돌아다니시는데 99 마리들끼리 야 우리가 예정됐고 저한 마리는 예정 안된게 아닐까? 이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도 모르는 즉 진짜 불효자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잘난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우리만 이뻐하고 좀 못난 자식은 좀그 망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 그렇게 예정하지 않았을까? 우리만 데리고 가려고 살려고?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감히 효도라는 걸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당히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심각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